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시간 이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 명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지금 마음의 진리라고 그랬다 그죠 마음의 진리 자내 내면 속에 들어있는이 마음의 진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옳고 그런 을 머릿속에서 어,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것이 명제라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명제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행동심리는 아무것도 아니 명제만 설정되면, 명, 행동심리는 다 알아요. 그냥 뭐할거 아무것도 없다. 질문하러 오는 거, 행동심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습성심리예요. 타로카드에서는 심리할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 왔어, 이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불행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내면 심리는 내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심리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면 심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갖고 해야 되겠나? 자 이것이 우리는 내면 심리인데 이것이 우리는 수리 심리로 보는 거야. 이것이 수리 심리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주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리 심리는 벌써 다 알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5분에 탄생하는 카드는 이 수리 심리를 카드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야. 이 수리심리를 자 그런데 우리가 카드 가지고 심리를 우리가 푸는 것과 수리사주로서 우리가 심리를 푸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이 카드로서 푸는 수리심리는 지금의 현재의 자기의 바램일 뿐이다. 바램이다바램이고 사주는 어떻게? 인연법이라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나는 인연법이요. 하나는 이 바램이라는 거다. 인연법과 바램이다. 자, 인연법과 바램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인연법은 여러분들이 이 술이 사주로서 풀 수밖에 없다 하는 것, 타고난. 자, 내가 태어난 것도 인연법이다. 누구의 인연법? 부모의 인연법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주변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렇 인연법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카드로서 하는 것은 이 바램이다. 나의 희망이라는 거다. 희망. 내가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뭘 자꾸 해 나가는 거야 관심도 많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이그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은 인연법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땡겨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희망에 걸려서 가게 되는 거 구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타로 카드 가지고 그것을 유추할 수, 하는 방법이에요. 유추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 카드 속에는, 이 그린 카드 속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선녀가 쫙 깔려있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대왕이 쫙 깔려있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저, 어, 옥황상제가 다 깔려있는 것도 있죠.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들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다 깔려져 있도록 여러분들 쓰면, 그것만 가지고는 유출을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 카드 속에 몽땅 다 들어있다는 거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카드만 단순하게 숫자로만 푼 심리였고, 숫자로서만 품 심리였고, 순수하게 이 행동심리만 풀어 쓴 것이고, 자 행동심리로만 푸는 것이고 이제는 행동심리와 습성심리와 내면심리를 이 카드 갖고 몽땅 다 동시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명제 설정할 때는 행동심리 같은 경우에는 가제는 명제는 선택만 하게 되면 딱 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제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이제는 이 행동심리를 하루한 이 희망과 요구사항을 듣고 이때까지 행동해온 것들을 듣고 자기가 갈수 있는 이 발언 도다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행동심리를 우선 풀고 이섭성심리를 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동심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명제설정이다 그제 명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푸는 거. 명제 설정. 명제 설정만 딱 되고 나게 되면 이제 이 명제로서 이 사람이 어떤 구조를 풀어야 되나.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돌때 행동 심리를 푸지만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상담을 이 명제를 갖고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상담하러 온데 쓰여? 자, 여기는 우리는 답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궁금했어, 판단과 결정을 못했어. 이건다. 그죠? 이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심리라는 것은 행동심리라는 명제만 딱쓸때 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다. 이 속에. 자,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여기에 불만족스럽든지, 부족하든지, 내가 지금 바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재물론이 있습니까? 물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금, 에? 어렵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고통스럽다.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아, 뭔가 이게 지금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갖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 그치?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과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동조자를 찾는 거예요. 동조자. 내가 일을 저지를 려놓고 이것이 잘 됐다고 동조해줄 사람을 찾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이 말이야. 상담하러 올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담하러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업장을 어떻게 하, 바늘로 푹 찌르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었 거라. 그렇게 그것을 바로 염장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염장 찌르는 거야. 내가 이런 것에 지금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 가서 푹 찔러 보는 거야 이거 안하면 어떻게 망한다 이거 안하면 사고 난다 이거 안하면 죽는다 이거 안하면 병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는 게 상담이란 말이에요 염장 찌려갖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염장을 찌르면 안돼 우리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습습 습 그동안 해왔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어느 부위에 발생된 것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까 어떻게 풀겠어요 어디가 문제야 인간의 이 심리를 풀 때는 어디를 풀어야만 이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나 지난주에 가르쳐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는 내장의카다라 했잖아 자, 내장의 카드. 자, 내장의 카드에는 무슨 카드? 오늘.